상 속에서 배우는 쉬운 한국어 한국어의 일인자가 되는 시간 한국어? 한마도 모르면? 일러와! 둘, 둘, 셋! 방탄, 방탄, 방탄, 방탄, 방탄, 방탄, 저는 첼쌤이에요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의 위상이 높아져 가는데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복 체험은 필수죠 한국 전통 장신구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복 체험해볼까요? 너무나 예쁜 형형색색 여러 종류의 한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입어보고 싶지 않나요? 배씨댕기와 머리띠 배씨댕기 배씨댕기 댕기머리 브로치 반묶음 반묵묵 반묶음 꽃신 <웃음> 노리개 이번엔 남성 장신구예요. 어떤 멋있는 장신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목소리도> 갓 익성관 <thamom> <G2> 가자 재고 많이 봐야 많이 봐야죠 자 괜찮아 세 명절 춤을 추게 3, 일치월장하는 너의 한국어 실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고 좋고, 좋고팅